제주도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단값이 2배에서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격 상향이 많았던 곳입니다. 왕을 기준으로 해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연동과 연동에서 약 5분 정도 걸리는 노령택지 그리고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권들 기본적으로 먼저 영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저희가 불과 4년 전에 왔을 때 땅값은 600에서 700, 지금 현재는 10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요즘은 거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어젠 거리조차도 지금 상권 형성이 많이 죽었다고 뉴스에서 볼수 있을 만큼 거래가 부진한 상태고, 모용택지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변 전체가 상권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중국에서 건물을 짓는 노염, 드림타워 마찬가지,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지정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어느 동네를 가도 상권 있는 시내 쪽의 땅값들은 가장 많이 뛴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주도청, 제주시청 두 군데를 분리를 딱 하게 되면 시청에서 서쪽 위주로의 상권, 제주시청에서 서쪽 1호의 산권 이렇게 해서 제주시청은 젊은 사람들은 많은 술을 먹는 대학가 가는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물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동영동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 동네고 동라이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건물을 지을 때는 북도로를 물고 약 정년이 8m에서 10m 정도 되는 그 이상이 되는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옆집이, 앞집이 천만원에 팔렸으면 나도 천만원에 팔겠다 아니면 내가 상권이 더 좋으니까 나는 그 이상을 받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갑자기 땅급, 땅값 급땅 상승으로 해서 뭐 얼마든지 나의 재산을 증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거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데 그리고 서쪽으로 좀가다보면 외도 택지와 하위 택지가 있습니다 하위 택지 같은 경우도 3 400에서 600, 650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지금 여기에 지은 빌라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자체가 거래가 거의 전부 중요한 상태이고 외도 마찬가지 땅값이 300에서 600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실제 건축 경기 자체가 아예 없다보니까 거래가 안된 상황이죠 그나마 제주도총 서쪽으로 해서 영동 바오정거리 가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건물을 지으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대도로변에 상가 건물 찾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근자에 거래된 금액은 8m 도로 기준으로 해서 2년 도로라고 얘기하는 전면이 8m, 9m 정도 되는 헌 주택들은 65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존 저희가 매입했는 1000에서 1100만원 가격 이하의 절반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되면 더그 이상의 부동산 가격들가 올라갈 길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은 동반 하락했는 시점이고 오피스텔 마산까지 금액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주식과 똑같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금액이 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 자체가 안되면 부동산은 일단은 정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남부에 경기가 안 좋으면 다시 금매물로 나오는 매물의 가격 때문에 매매 가격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보다시피 보시면 시청 기준에서 왼쪽 상권이 아주 발달이 잘되 있는 동네입니다. 8시만 넘어도 제주도에 어린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조은 상품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요 주변 위주로 해서 다세대나 다가구들 거래가 많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피스텔과 빌라 원룸건물 거의 거래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왜냐하면 일단 제주도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는 임대가 잘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동네를 가든 임대가 돼야지만이 월세를 주고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제주도에 100만 인구를 모집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 인구가 많이 바꾸고 나갔습니다. 그중에선 대부분이 건축의 하천업자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임대가 안 되는 겁니다. 임대가 안 된다는 거는 건물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팔아야 되는데 새가 안 나가게 되면 그 이자를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단 제주공항 제주공항이나 우리가 제주항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주도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제주공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제주공항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공항에서 가장 인접한 곳, 물론 용담동, 여기도 기존에는 거래가 잘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 땅값이 기존 150에서 500, 600, 700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해안도로 기준으로 해서 상권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호텔 마찬가지 위주로 해서 우측에 동문, 그 동문시장 위주로 해서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주, 예전에는 제주도에 상권이 여기다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성로와 쇼핑몰가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시장, 공무시장 말고는 큰끔뭐 어, 유동인구가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경기가 아니면 아마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아직까지도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제주시청에 대학노락하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술을 먹고 즐기고 상품이 형성되 있는 곳이라 해서 대학노라고 뭐 얘기를 하고든자 제주도에서 가장 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것은 뭐 어린이들은 마찬가지, 마찬가지지만 터미널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공항 부분 공항에서도 소음이 별로 없는 시내 상권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경기가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얘기고 경기가 좋으면 어느 동네를 가든 어느 위치에 있어도 경기 활성화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도 택지 라든지 뭐 매도 택지, 하기 택지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전에 불과 3년 전만 해도 거래가 아주 좋았습니다 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되었던 동네고 아파트를 지금 뭐 많이 분양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투자 시점에서는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제주 사마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특징이다.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규제 등과 그 다음에 시내에서 어느 정도 많이 거리가 떨어진 위치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는 동네입니다 물론 바로 북쪽으로 는 삼량 해수욕 쪽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시청쪽과연동 쪽. 시청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는 약 600에서 1000만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모도 뭐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시 첫 동쪽으로 해서 주택을 밀어서 빌라나 원룸을 짓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용당동 마찬가지 용도한 부분으로 여기서 에 건물을 지으면 바다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찾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빌라는 아직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빌라는 아직 많이 찾고 있는데 원룸은 거래가 조금 덜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느낀 바는 저희가 보통 육지에서는 원룸을 개별로 거래하는 시점은 약 10년 전에 그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제주도는 원룸을 한 개씩 구입해서 뭐 세를 주거나, 세를 받거나 뭐 이렇게 거기서 월세 창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제주도가 규제를 했는데 뭐 일가구, 일주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육주와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는 지금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도의 핫한 곳을 빼고는 지금 거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제주도가 나중에 미래가 있겠느냐 대부분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자 이공항에 보상이 나와야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공항에 보상이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공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는 뭐 인원이 약뭐 40% 30% 얘기를 하고 나머지 육지에서 오셔서 그걸 도추기는 어떤 단체들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제주도는 어,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 IMF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의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은 투자실정이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 전반적인 데가 대부분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은 또 제주도라고 해서 모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막상 제주도에서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제주도말로 입도를 하시는 경우를 생각해보시는게 맞고요. 뭐 굳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신다 하면 지금 공항에서 가까운 부분 단값이 400에서 500, 600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가 주택을 살거나 큰가옥을 사서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개발 가능성이라 하는데 여기서 재개발은 아니고 주택을 밀고 건축업자들이 다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m 이상의 도로를 문 북도로 즉 건축규제에 예를 들어서 일조나 사선을 받지 않는 그런 주택이나 땅을 사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